오늘 아침 실시간 검색어에 정동원 작사 참여라는 글이 탑뉴스로 등재되었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화면 메인화면을 장식했습니다. 동원왕자가 작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팬들을 위한 신곡을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팬송을 발매한다고도 합니다. 쇼플레이에 따르면 정동원의 새 싱글은 정동원 팬클럽, 우주총동원을 위해 만들어진 팬송으로 정동원이 곡 선정부터 작사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오직 팬들을 향한 정동원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동원은 지난해 12월 미니앨범, 사회를 발매하였으며, 일산킨텍스 등 콘서트, 팬송은 오는 18, 19일 수원 음악회 공연을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주총동원님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희소식이네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